뭐야? 아, 너무 무셔. 진짜 귀엽다. 아, 너무 너무 무셔. 이거 도이 뭐야, 도또 잠갔어? 아니. 드디어 나간다. 어? 나가 봅시다. 와, 집들이 다좀 오래된 감이 있네요. 오. 적어도... 진짜 적어도 50년은 넘었을 것 같은 그런 집인가어 어, 저기 저쪽은 건물이 오래된 게 티나는데 그저 한쪽을 제외하면은 싹다 새로 칠한 것 같네요 근데 그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전설이 생긴 이유를 알것 같네요 그, 체페슈 왕인가, 뭐,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런 집들. 밤에 보면은, 진짜, 뱀파이어가 나올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 티미슈아라의 맥주 공장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맥주 캔 같은 거에다가 티미슈아라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아, 맥주 공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기념하는 게. 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뱀파이어가 살것 같은 그런 안 살고는 못 빼기는 그런 배경입니다. 와 여기도 그렇고 진짜 마치 뱀파이어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와 여기는 약간 진짜 뱀파이어가 안에 살것 같아요. 진짜 루마니아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뱀파이어 전설이 생긴 이유가 있어. 다리 이름이 뭐지? 다리. 응? 구글맵의 도움. Lovers Bridge. 어. Lovers. 뭐? 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리? 뭐. 사랑의 다리네 여기 또 열쇠 걸어놓은. 뭐거 러버스 브릿지를 한번 건너볼게요. 이렇게 자물쇠가 다 걸려져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하트다. 오, 역시나 강의 물색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 오, 다리를 건넜더니 약간 공원 같은 데로 이어지네요. 오. 이쪽은 광란의 파티죠 네, 위에 전구로 장식을 해놨네요 와 여기 비둘기가 아 눈부셔. 비둘기가 진짜 많, 진짜 많아요. 저거 다 뭐야? 와 우와, 멋지다. 와내 스타일이야. 똥만 싸지 마라. 우와 공격이다. 똥만 싸지 마. 뭐라는진 모르겠지만 나름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글자 뭐 판에다가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퍼서 마신다고 하네요 별로 마시고 싶진 않은 비주얼인데 어 뭐야 이거 멀리서 보니까 싱크로율이 장난이 아닌데? 아 눈부셔 아 네. 드디어 저희가 그 승리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거기는 자유의 광장이었고, 여기는 승리의 광장으로 다른데에요. 아, 네, 여기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데, 과연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무료면 좋겠다. 돼요? 여기가 1306가지의 식물들이. 근데 솔직히, 식물보다는 경치가 더 멋질 것 같은데요? 맞아? 시 예상했던 대로 경치는 되게 멋지네요 와 승리광장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빨리 왔다고? 어 뭐야 또 올라가네? 이거 몇 층짜리 와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 승리광장이 더잘 보입니다 어 이거 그 헝가리 동물원의 사막관에서 봤던 와 저기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 때 엄청 멋지네요 이런 어디선가 that... 많이 봤는데 소나무는 아닌 그런 나무 응. 와 여기 오 내려가기 좀 무섭다잉 흔들려 흔들려 아, 다 봤습니다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은근히 높네요 힘들어요 <웃음> 여기는 광장이랑 광장에는 다 비둘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나무 손질 진짜 예쁘게 해놨다 떵글들었네 <웃음> 이 분수 진짜 멋져요 와 저기 저 제가 아까 전에 멋지다고 했던 저 건물이 오스포스 메트로폴리탄 가톨릭인가? 뭐 오스포스는 맞는지 몰라요 그겁니다 아네이 기념품 샵에서 티미쇼아라 저 메트로폴리탄 가톨릭 그 성당에 그 기념품을 하나 샀습니다 삑삑삑. 빽빽 멋지다 들어가 볼게요 야. 와 진짜 외관도 여기는 되게 멋집니다. 이슈트반 대성당이랑은 뭔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와, 저 건물은 그냥 건물 지붕이 광나게에서 그냥 빛이 납니다. 아, 눈부셔. 하하하하. 아, 네. 저 건물이 바로 워터플레이스라는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물이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초록뿌이다 뛰지 말라고 뛰어갔어. 오이 건물은 되게 초록초록하고 약간 자연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게 되게 예쁘네요 어 여기 코리아 마트가 있어요 오 이런 불닭이랑 뭐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소고기면 이런 한국 라면들 많이 파네요 오 컵라면이 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보기 힘든 핵불닭볶음면이 있네요 오이 건물 진짜 약간 그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에 나올 만큼 되게 약간 독특하네요 건물이 생긴 게 색감도 좀 독특하고 진짜 멋집니다 아, 네 여기가 바로 세 가지 광장 네, 지금 승리의 광장과 자유의 광장에 갔는데요 자 이번이 바로 마지막 광장 영웅광장입니다 네, 사실 헝가리에도 영웅광장이라는 이름의 광장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랑은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 근데 네, 여기 근처에 건물들이 되게 예뻐요 막 건물들의 색이 되게 예쁩니다 색깔이 진짜 약간 독특한 것 같으면서도 예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한데 예쁘고 음, 저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떨어져 있는 이 편육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하는 저의 그런 막장 음모론 스토리 뭐 자세한 스토리는 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기 약간 핑크빛 나는 건물도 있고 빨간색인 건물도 있고 되게 독특한 색깔의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와 의도를 알수 없는 요상한 뭐 애가 어뭐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조각상을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세계 국기가 매달린 왜 이상하게 유럽 국기만 보이지? 아무튼 뭐 그런 멋진 길을 볼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 국기 국기 거리에 보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사람이 사는 데라고 합니다 뭐지 이거? 사람 같은데 뭐, 뭐, 뭐지? 아네 여기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 먹어. 와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맛인데 이게 100% 바, 바닐라가 맞다는데 뭐 맞겠죠? 아무튼 맞다니까 음. 아, 그냥 바닐라 맛아 <웃음> 그 근데 아, 네, 여기 쓰레기통은 원래 쓰레기통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거보다 훨씬 화려하고 여기, 여긴 뭐 담배 버리고 여긴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고 누르면은 여기가 열리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넣고 하면은 안에 쓰레기가 안으로 떨어져서 뭐 그렇게 되는 방식인 건가 봅니다 두 곳이 있긴 하지만 그냥 버리면 썩일 것 같은데 조각상이라 해놓고 진짜로 조각내버린 지리는 언행일지 쑥소 <목소리> 이야